안녕하세요. 캡틴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대표 OS 두 가지 윈도우와 맥, 맥과 윈도우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맥을 사용하고 계신 분이라면 과거에 윈도우를 사용해본 적이 있다거나 혹은 저처럼 윈도우와 맥을 병행해서 사용해보신 분들이실 겁니다. 혹은 윈도우만 사용을 하시다가 맥을 사용해보고 싶은데 나에게 맞을지 고민이 되신 분들 또는 과거에 맥을 사용을 해봤다가 어려워서 다시 윈도우로 돌아오신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저도 맥과 윈도우를 두개다 사용해본 경험을 토대로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부분은 윈도우보다 맥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윈도우가 불안정하다는 것이 아니라 윈도우에서 어떤 작업을 하면 파생되어 설치되는 것이 많고 기로 인해 하일킬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영상 편집만 보더라도 편집 프로그램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윈도우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윈도우에서는 우수한 경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딱 이렇다 할 문제를 찾거나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내가 그냥 인터넷을 검색해서 모르고 링크를 타고 들어간 경우 그럴 경우에는 그로 인해 느려지거나 버벅거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예방법들도 인터넷에 나와 있고 해결 방법이 아예 없진 않기 때문에 좀더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무언가 설정을 하다가 다시 설정을 하려면 복잡해서 헤매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잘못될까봐 건드리지 못하거나 건드려서 잘못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런 상황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맥OS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설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프로그램을 받거나 사이트를 실행을 하게 되면 위험성 경고가 뜨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비번을 설정을 해두게 되면 바로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번을 누르면서 한번더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 이렇다 할 설정을 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딱할 것만 하고 끄는 형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발생을 하더라도 경고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행동 방식을 시키는 대로 조치를 취하면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 호환성 부분입니다. 호환성 부분은 기기적 호환성과 다양성이나 프로그램 호환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기기적 호환성은 Mac OS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좋다고 하기보다는 작업을 덜 번거롭게 할수 있고 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 기기 그러니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맥북 이런 같은 애플 기기들 간의 상호 호환성은 자료를 옮기거나 할때 에어드롭이나 아이클라우드를 통해서 잃어버리거나 파일이 깨짐없이 쉽게 옮길 수 있지만 반면에 윈도우는 스마트폰과 데스크탑의 기기 호환을 위해서는 USB를 사용해야 된다던가 또는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거나 이로 인해서 오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각 기기가 노트북이나 또 다른 새로운 노트북을 옮길 때는 맥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른 맥을 사용하다가 새로운 맥을 사용하더라도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이전에 있던 맥에서 새로운 맥으로 온전히 다 옮길 수가 있는데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또는 데스크탑이나 데스크탑 다른 윈도우 기기를 옮길 때는 그런 작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USB에 저장을 하거나 또는 구글 드라이브 올리거나 이렇게 조금 번거로운 방식을 사용해야 될수 있습니다. 반면에 애양성이나 프로그램 측면의 호환성은 윈도우는 웹서핑, 한글, 워드, 엑셀, 은행 업무, 3D 작업, 게임, 영상 편집 등 거의 모든 작업을 실행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호환이 잘 되지만 맥OS는 예전보다 좋아져서 맥에서 호환되는 것도 많고 맥에서 윈도우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윈도우를 온전히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는 극히 일부이며 영상 편집이라는 전문적인 생산성을 요구하는 그런 쪽의 작업 비중을 더 두고 있다 보니 그 외의 작업은 윈도우 OS가 더 좋습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직관성입니다. 직관성 같은 경우에는 맥 OS가 더 직관적이고 쉽습니다. 에 맥이 직관적이고 쉽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윈도우는 무언가 설치하면 생된 파일들이 많고 그로 인해 인터넷에 또는 유튜브에 윈도우 용량 정리, 파일 정리, 사용법 등 기타 설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서 정보가 많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바꿔 말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해야 될 작업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맥OS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이다 보니 내 입맛에 맞게 바로 설정할 수 있고 크게 복잡하지 않다 보니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나온 설정만 가지고도 충분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뭔가 계속 복잡하게 설정을 하거나 해야 하는 작업들이 없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세 번째 카테고리까지만 봤을 때는 맥OS가 조금 더 좋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마지막 네 번째 카테고리 부분을 살펴보게 된다면 윈도우와 맥OS를 결정할 때 가장 큰 요소가 되고 가장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로 대중성과 가성비 부분인데요. 우선, 대중성 같은 경우에는 앞서 호환성과 직관성에서도 언급된 내용이지만 윈도우에서는 조금 복잡하고 직관적이지 않더라도 정보도 많고 또는 유튜브 시청하기 3D 작업, 웹서핑, 문서, 워드, 금융거래, 게임 등 대중적으로 사용하기가 편한 반면에 Mac OS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영상 편집이라는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부분에 끼우쳐져 있습니다 물론 맥에서도 부트캠프나 패럴레즈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윈도우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바꿔 말하면 그만큼 맥에서도 윈도우 작업이 안 되는 것이 많고 필요를 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수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가성비 측면으로 보게 되더라도 유튜브 시청이나 단순한 영화 감상, 워드, 웹서핑, 문서 작업, 게임 게임을 제외하더라도 간단하게 사용만 하실 거면 윈도우가 훨씬 더 가성비가 좋습니다 반면에 맥OS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간단한 사용 범위치고는 100만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이 들기 때문에 너무 과한 처사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맥에서도 윈도우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이 있지만 그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비용도 들어가고 윈도우와 맥을 최적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용량과 램도 많아야 되고 또 게임도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구매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영상 편집이나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작업은 일체하지 않고 정말 간단한 유튜브 시청이나 웹서핑 혹은 인터넷 검색 간단한 게임, 이 정도만 하실 거면 맥OS, 즉, 맥용 하드웨어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나는 윈도우를 사용하는 비중이 극히 적고 영상 편집이나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고 실제로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맥OS 한 번쯤은 사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 윈도우와 맥, 맥과 윈도우에 대해서 비교해서 살펴봤는데요. 종합해 보면 윈도우는 좋아할지 몰라서 다양하게 준비한 것 같은 마치 맞는 스포츠화를 신고 축구를 하는 느낌이라면 맥OS 같은 경우에는 비록 다양하진 않지만 원하는 건 확실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마치 축구화를 신고 다른 운동을 하은 것은 불편하니 좋은 축구화를 신고 축구를 할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보시고 영상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윈도우와 맥 차이점 또는 그 사이에서 고민하신 부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